안녕하세요, 이큰 타로 시청자 여러분들. 자, 사랑을 할 거야, 사랑을 할 거야. 갑자기 웬 노래냐고요? 올가을에 사랑하시고 싶은 분, 음, 뉴패든, 구패든, 아니면 딴패든, 음, 뭐, 꼭 선택의 어, 그 종착지가 구패란 법 있고 뉴패란 법 있습니까? 갑툭튀도 있을 텐데 그쵸? 음, 자 그래서 오늘은 올가을에 사랑할 거야 라는 주제로 음, 꼭 올가을이 아니더라도 이거 뭐한 6개월 있다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여간 사랑을 할 거야 음, 음, 사랑을 할 거야 여기 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아, 솔직히요, 이거 5번까지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음. 내 체력에는, 나, 내가 저질 체력이라 딱 4번까지가 좋은데, 아, 간곡하게, 막, 몇 번씩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할수 없이 제가, 저기, 막, 5번까지 했습니다. 어. 나, 이쁘죠? 이쁘죠?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선택하기 좋으라고 인형까지 놔드렸어요 더 이쁘죠? <웃음> 자,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음, 자, 실컷, 많껏 골라보세요 네, 다 고르셨나요? 그러면 저는 1번서부터 카드 리딩에 들어가볼게요 네, 1번 카드 황금돼지 어, 선택하신 분들 리딩에 들어갈게요 얘는 잠시 물러가겠사옵니다 네, 물러가시오 음. 자 아, 생쇼를 하네요 <웃음> 아 제가 좀 장난기가 좀 음, 많지는 않은데 어, 장난기가 좀 있어요 어, 자 이분은 뭐 고민 중이신가요? 고민 고민해봐 뭐 이건가? 음 어디 봅시다 오케이 이분은 <웃음> 성격이 어. 인내심, 인, 아, 인내심 갑이라고 나오네요. 인내심 갑 어. 어디 봅시다. 음. 오, 요, 요거 요거, 요거, 그, 이거는, 어, 과거의 연인의 느낌이 물씬 나는데? 그렇지. 음. 여러분이 많이, 어, 많이 케어해 주신 분 아니세요? 음, 그런 느낌 나는데? 네. 뭐, 뻔하지, 뭐, 케어해 줘봤, 케어해 준다는, 케어해 줘봤자라 그럴 뻔했네. 케어해 준다는 건, 그렇죠. 나보다, 어,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한다. 그런 뜻이 케어 아닙니까? 어, 그런 거죠. 어. <웃음> 아니, 그렇게, 상대방을, 그니까, 나보다도 더 케어해 줄 때는 아음참 힘드셨을 거니 음, 힘드 힘드셨으려니 그래요 그렇 이게 에, 상대방을 나보다 더 그러니까 나보다 덜 돌봐주기는 쉬워도 더 돌봐준다는 거는 그거는 어, 찐사랑아니면 힘들거든요 음 맞아요 근데 왜 음, 주변에 마음에 주변에서 어, 여러분한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왜 과거의 인연을 갖다가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고 꼭 잡고 있는 거지? 음,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나와요. 지금도 계속 스트레스 힘드네. 음? 이게요, 카드를 다 뽑아보지 않아서, 내막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음. 잘 모르겠지만, 어,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남성분이, 음, 이 여러분들에게 모성애를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행동한 것 같아. 음, 뭔가 남모른 슬픔? 어, 우수해져진 눈동자? 아, 선생님, 우수에 너주 눈동자는 개뿔.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 어, 인정. 어, 인정합니다. 뭐, 백이면 백다 우수에, 눈 어, 우수에 찬 눈빛을 가지란 법 없으니까. 암튼, 카드에 그렇게 나와요. 저는 교과서에 충실한 겁니다. 어, 교과서에 충실하고 있어요. 음. 자, 우수에 찬 눈, 뭐, 그런 것들. 음. 그 다음에 종잡을 수 없는 매력? 어, 종잡을 수 없는 매력이 있다고 나와요. 음. 근데 그런 게 있어 어떤 사람은 종잡을 수 없어도 시키면 해, 어 시키면 해요. 얘 근데 얘는 시켜도 안 하네.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하니까 그걸 다해 줬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음. 그런데도 이 사람을 놓지 못했던 것은 그 사람의 슬픔. 음. 세상에 슬픔만 없는 사람은 어딨습니까? 3, 40년, 50년 살다 보면 요 슬픔 한두 개씩은 다 있어. 소주 한잔딱 때리면서 내가 말이야, 하는 그 옛날에 말이야 이거 다 있어요. 그쵸? 있다, 있어, 있어요. 그 사람만 슬플 거라는 생각은 버려. 음. 어쩌면 우리 파랑새 분들이 더 슬플 수도 있어. 그쵸? 그렇잖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슬플 수 있어. 와, 우리 아들 문소리 되게 크네. 어. 네. 우리 아들이 왔다 갔다 해서. <웃음> 어, 맞아요. 음. 여러분들은 그, <웃음> 목소리 갈라졌다. 그거 있잖아요. 내가 물주고 가끔 거에 대한, 음. 그 미련을 갖다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같아 음. 그게 공이라는 게 들잖아요. 공이라는 게. 옛날에 그 낳은 자식은 버려도 기른 자식은 못 버린다 그러잖아.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기른 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공들인 정이 있, 있는 거야. 공들인 정.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제 <웃음> 제, 이, 시청자분들이 연령대가 그래도 그렇게, 주된 연령대가 35세에서 55세더라고요. 어. 그렇다면 성인이잖아. 그렇잖아요? 성인이고, 저, 뭐, 성인의, 어 작년으로 넘어, 어 작년의 끝에 있는데. 그런데, 그 정도면은, 뭐, 애라는 표현은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미, 뭐 외관상은 중년의 모습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근데, 애예요 음. 여러분들이 자식 돌보도 돌봤다. 정성껏 돌봤다라고 나와요. 음, 왜왜 왜 그렇게 힘든 사랑으로 돌아가고 싶어해. 아이고 그참 음. 집착이 많이 남네. 이분 성격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어떤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있어. 내가 드린 거, 내가 드린 돈이 얼마인데 본전 생각에 못 놓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음. 상대방이 음, 바람을 폈잖아. 어. 바람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음, 이 사람을 그리워하네. 음. 이 사람한테로 가는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음, 주체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야 저기 뭐 주변에서 막 말릴 텐데. 음. 너 미쳤니? 응 음. 혜미야. 너 미쳤어? 야. 그 사람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니? 어. 그리고 걔 소문도 안 좋고. 생각해봐. 어? 야, 나 내가 정말 네가 자매 같고. 언어 어, 동생 같고. 아니면. 뭐, 나보다, 음, 나이가 많다면, 언니 같아서 하는 말인데, 걔는 아니야. 그리고 이제, 이, 우리 파랑새한테 그렇게 말한 분들하고도 다 감정적으로 안 좋은, 어, 어, 감정적으로 다안 좋아요. 어. 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우리 파랑새의 그, 어, 구패를 갖다가 다 싫어해.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귀를 음, 막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 음. 사랑이라는 거는요. 그래요. 내가 이 자식이 잘못을 했어도 부모는 사랑을 하잖아요. 그 잘못한 게 밉더라도, 근데 이분은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남자를 원한 거예요. 자식을 원한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어, 그 국패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은 자식이 아니야. 연인이지. 상대방이 연인으로서 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식 따르듯이 하니까 싫어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본인은 그거죠. 나는 이렇게 베풀어줬다 생각하는 건데 그 베풀어주는 것도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잖아. 상대방이 원하는 거하고 약간 동떨어진 걸 해주지 않았나. 그런 뉘앙스가 풍겨요. 음 그런 것 같아. 음. 음. 어쩌면 상대방 분은 여러분한테 좀더 다양한 걸 원했을 수도 있어요. 음. 같이 맛집도 가고, 음. 나이, 나이가 나이뭐내 어. 나이가 어때서? 뭐 클럽 갈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음. 어. 저기 뭐 클럽 가서도 놀, 같이 놀고 싶기도 하고 어,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만나서 클럽 가고 싶을 수도 있지 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노는데 코드가 약간 다르지 않았나 그 부분을 위해서 마찰이 있었다라고 봐요 음, 여러분들은 그런 거예요 그랬잖아 자식 따로 드시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 되겠어 어, 그런데는 옳지 않아 자기야 <웃음> 그런 거지 어,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그런 데가 뭐 이런 거야. 우리가 나이가 몇이고 무슨 상관입니까? 마음의 나이가 먹습니까? 마음에는 나이가 없어요. 음,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살면 좋은 거지. 어. 전에 어 제가 모 잡지에서 봤는데 아 여자예요. 어, 여성 나이 70은 좋게 넘어 보여 얼굴이. 어. 와 머리를 그러니까 거의 스포츠 머리로 쳐 밀었는데 완전히 하얀색으로 염색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게, 힙합과 약간 몽환적인, 그니까, 이게, 그 힙합도 그 레벨이 있잖아요. 진짜 지저분하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예술로 몸을 도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고혹한 힙합이 있어. 음. 근데 그 분이, 어, 그렇게 고혹한 힙합 분위기가 나면서, 롱 스커트에 그, 뭐지, 바바리안 사람들을 신는 그, 슬리퍼 있잖아요. 그 밑에는 가죽으로 돼가지고, 플랫한데 끈으로 이렇게 된걸 갖다 발목에다 이렇게 엑스, 엑스스 묶어갖고 딱 되는 거, 음. 고런 샌들을 신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어. 너무 멋있더라고요. 나이가 먹어도, 자기를, 자기의 를자기 색깔을 낼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 연애를 원한다면. 어. 우리가 20대, 30대 그 한창인 젊음이 지났다고 해서 더 이상 여자가 아니고 더 이상 남자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어. 나이가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족쇄는 채우면 안 돼. 음, 그건 족쇄예요.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음. 예를 들어서, 법에 접촉되는 거 있잖아요. 어, 배신행위, 배반행위, 남을, 남의 등을 치는, 등을 치는 행위, 그런 건안 되지만, 자기의 색깔과 자기의 사상과, 그, 자기의 뭐지? 그런 거는 충분히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어, 자식한테 하듯이, 넌안 돼. 이러니까안 이러,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어디 숨 막혀갖고 살겠어요? 음, 못 살지. 근데 여러분은 그분한테 정성을 많이 쏟은 건 사실이에요. 그분도 그거를 알아. 음, 그분도 그걸 알아요. 그렇게 해 줬다는 거. 음. 어, 하지만 이게 그렇잖아요. 도, 어떻게 돌아보면 그렇게 못해 주는 사람이 천지 빽가릴 수 있어. 어. 근데 어, 내가 원하는 걸그 사람한테 강요하기보다는 음. 꽉 목줄 잡고 이 새끼 너 이거는 죽여버릴 줄 알아 이거 말고 음 이런 거 말고 그냥 자유롭게 이 사랑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좀 자유롭게 뭔가를 자기 표현을 하고 자기 의사를 할수 있도록 그게 나, 나와의 나 체질에 맞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사랑이 오래 갈수 있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 구패 만나고 싶잖아 그쵸? 구패를 왜왜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유패하고 구패의 차이점 뭔지 알아요? 음, 구패는 이미 내가 겪어봤잖아. 내가 무엇 때문에 사이가 틀어진 줄 알았잖아. 그러면은, 그 틀어진 점을 내가 어느 정도 픽스를 해놔야 이 관계가 원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음. 아니, 그렇소? 응. 음. 그러니까, 이 어기는 만약에, 보니까 구패한테로 가는 것 같아. 근데 이게 합의가 안된 상태 있잖아요. 어. 구, 어, 구패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주장만 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모든 걸다해준는데왜안 좋아해? 그러면 이건 미절이지 어. 내가 너한테 이렇게 다 해주는데 너는 왜안 좋아해? 어.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걸다 원하는데 너는 왜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어.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야. 음. 그니까, 다른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내 사람이 좋아한다는 법은 없어요. 음. 어, 너는 뭐를 좋아하니? 어, 철수야, 어, 길동아, 너는 뭐를 좋아하니?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갖다가 따라주려고 노력을 해야지만 이 관계는 원만하게 갈수 있다라고 카드에서는 알려줘요. 음. 이건 꼭 헤어진 커플이라고 볼 수는 없어. 음. 대면 대면하고 있는 커플일 확률이 높아요. 음. 왜냐면 관계가 끊어진 흔적이 안 보여. 음. 그러니까 야, 너 꺼져. 아우 지긋지긋해 한게 아니라 그냥 어떤 계기로 대면 대면 해 가지고 헤어지는 그그 그 뭐지? 뭐지? 이게 이게 낭떠러져 있으면 요 끝에 와 있는 그런 느낌? 음. 그런 느낌이에요. 그 끝에 와 있는 느낌. 그런데 어 여, 이, 이, 여러분이든 누구든 결심이서서고 빠르게 다시 다가간다 빠르게 다가가가지고 뭘 하냐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내가 뭘할수 있는지 어, 그런 걸 갖다가 맞춰 보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약간의 의견의 조율이 안될수 있어. 어, 또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분이 나 이거 그러면 안돼 그거 안 된다 했지? 어, 또 이거 그러면 아나 그것도 안 된다 했지? 아, 그거예요. 어. 안 되는 쪽을 생각하지 말고, 되는 쪽으로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라. 이 관계를 갖다가 롱런하고 싶다면, 우리의 목적은 뭐, 롱런, 어. 롱런임을 롱런에 맞는 어. 계획을 짜야 된다. 어. 내 맘에 안 된다. 그래서 '노'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지. 내 맘에 안 드니까, 너 이거 '노' 할 수도 있지. 이 카드가 바뀌어서 나오는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건 알아서 감안하고 들으시고요 자 1번 카드 올가을에 사랑할 거야 음네 과거의 패턴을 버리면 사랑할 수 있다 라고 카드는 알려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똑같은 문제로 어 이게 이 상태로 흘러가다가 어, 소멸돼 가는 게 아닌가 사랑이 그렇게 보여져요 음 1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 네. <웃음> 내 소리가 너무 그랬지. <웃음> 자, 음, 음, 아, 이거, 매, 양, 양을, 아이고, 보이시나요? 어, 양을 선택하신 분, 2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올가을에 사랑할까요? 아니면 사랑할까요? 사랑을 할까요? 어, 사랑을 할거여지 <웃음> 죄송 틀렸습니다. 이 찍다 보니까 나도 헷갈려. 음, 뭐 다들 어, 이해해 주시겠죠. 생각하고 그냥 맘 놓고 그냥 합니다. 이게 리딩이 중요한 거지. 그게 뭐, 아, 조금 뭐. 단어쓰기가 틀렸다고 큰 문제는 되지 않겠죠? 네, 음, 어디 봅시다. 아... 아니 왜 어디 봐 어디 보아요 이, 이거는 여자의 마음을 너무 몰랐던 남자 같아 어, 카드상은 그래요 음, 어, 여자의 마음을 제대로 몰랐던 남자가 음, 그냥 헤어짐을 이별을 맞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드네 음, 어디 봅시다 왜 상대방을 마음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그, 그녀는 그그 혹은 그 그이는 음, 너무 알기 힘든 사람? 마음을 쉽게 보여주지 않는 사람? 응? 음? 아니 모두가 다 마음을 클리어하게 그것, 그것도 다 캐릭터인데 캐릭터잖아요 음, 처음부터 마음을 클리어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음?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들이 이분을 사귀었을 때는 어떤,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파랑색에 게 마음이 끌렸던 거는, 그게 마음이 끌렸던 거 아닌가요? 그잖아. 어, 나와는 다, 뭔가 다르고, 어, 나, 나, 나도 이런 성격이었으면 하고 바랬던 것을 그 사람이 갖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매료해서 사귀었었던 거 아닌가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제외, 제외라기보다는 거의 뭐, 대면대면한 사람들, 뭐, 저거, 그런 것 같아. 음, 완전히 확실히 딱 끊기는 건 아니고, 뭐, 약간, 음, 안개가 낀, 뿌옇게. 그래서, 이대로, 이대로, 이,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뭐, 이런 느낌? 음, 그런 거예요. 음. 문제가 뭐였다고 생각해요? 그거지. 너무 계산적이다. 사랑은 계산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음. 상대방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했던 거지. 음. 마음의 형체가 있나요? 음. 먹지도 못하는 건 뭐하러 라는 거는 그건 우리 옛날 부모님 세대 세대고 음. 사랑에는 형체가 없어서 그 무엇으로도 변할 수 있어요. 음. 그 무엇의 종류가 무엇이냐 기쁨 행복 이런 걸로 변할 수 있다는 거지 음. 사랑은요 그 무엇으로도 변할 수 있어 미움으로도 변할 수도 있고 증오로도 변할 수 있고 음. 전혀 딴 걸로 변하는 능력이 있어요 음. 행복으로 될수 있고 기쁨으로 될수 있고 눈물도 될수 있고 무지, 무궁무진하지 음. 와 명언이다 아, 적으세요 아 명언 명언 나왔어 나 나 오늘 또 명언했어요. <웃음> 너무 명언 남발하는 거 아니야? <웃음>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웃음> 오케이. 음. 좀이 음, 카드가 좀 무거워가지고 음, 대도 않는 개그 한번 쳤습니다. 암튼 음, 그래요. 음. 지금 음, 그래, 예, 그런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응. 어, 진짜로. 이분은 너무 계산적이야? 아니면 상대방이 계산적이든? 음. 이게, 이 카드상에서는요, 여러, 그, 저기, 막, 그, 굉장히, 둘중 하나는 계산적이었다. 머리로만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난, 내가 상대방한테 베풀 적에는, 어, 내가 저번에 너한테, 어, 100만원짜리 선물을 해줬어. 근데 너, 내가, 내, 어, 봤더니 이게 나한테 준거 20만원짜리더라? 뭐 이런 거지. 어떻게 사 선물을 갖다가 도, 액수로 판별합니까? 그 사람의 능력, 어, 능력에서 20만원도 힘들었을 수도 있지. 아니, 그렇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손해를 보고는 못 사는 거야. 사랑도 그런 거예요. 사랑을 꼭 물질이 오고 가는 거에서 내가 이만큼 너한테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그, 그, 그런 그, 그런 게 있어요. 그그 음. 그 주변을 안 살펴 그래 네가 이렇게 힘드니까 어, 어, 파랑새야 하지마 하지마. 나는 네가 응응 음. 음. 아 죄송합니다. 네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하나만으로도 충분해 이러면 되, 됐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 오빠 나 실은 음, 내가 좀 저기 막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안될것 같아. 내가 나중에 돈 벌면 더 좋은 거 해줄게. 그럼 어 그래 응, 일단 알았어. 일단 거기선알았어야 오케이야. 근데 두 번째 가서 또 그렇게 됐어? 어내 나는 이만큼 했었는데 또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약간 기분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또세 번째 어? 또 그러네? 네 번째, 아, 아주 그래 오케이 나도 안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의 상처인 거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그렇게 물질의, 물질의 크기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다. 헤어졌거나 아니면은 지금, 어, 관계 중인데도 불구하고, 어, 관계 중인데도 불구하고, 어, 그, 이제 대면대면 대면 해진 거죠. 만나는 횟수가 점점점점 줄고, 통화하는 횟수도 점점점점 뚫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이 파랑, 여러분들의 파랑새가 말을 하지 않아. 음, 자기 속마음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너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음. 이 사람이 무언가를, 무언가를 표현했을 적에 내가 그걸 갖다가 미리 이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게끔 차단한 게 아닌가라고 한번 지금 이 시점에서는 되돌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되돌아보지 않으면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 음. 봅시다왜냐면 음, 여러분이 자존심이 강해. 자존심이 강하, 강해서 근데 그, 여러분의 파랑새는 안 그래. 사람이 좀 뭐랄까 그래도 이해심이 있어요. 좀 너그러운 데가 있어서 여러분이 다가가면 그래도 화를 풀어. 화를 풀어 이 사람은.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안 돼. 음, 자존심이 있고 그리고 본인이 더 잘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갖다가 어, 무릎을 굽힐 생각이 없는 거야. 무릎을 굽힐 생각이 없어요. 음.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라고 생각을 해. 내가 뭐가 아쉬워서 꼭 아쉬워야 무릎을 굽힌답니까?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무릎 굽힐 수 있지. 음. 조금 더 뽑을게요.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 어. 화가 나기도 하지 어. 이제 근데 화가 나는데 화가 난다고 막 이렇게 저기하지도 않아 그냥 혼자서 이 사람 성격상 혼자서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앉아있고 어, 그래요 부글부글 끓고 앉아있고 그그 그러니까 상태로 계속 있는 거야 어.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이제 계산을 한 나름대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얘하고 같이 가는 게 이익일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이익일까? 그러는 와중에, 어, 그러는 와중에, 퍼 뽑읍시다. 음 그러는 와서 아 죄송 죄송 이거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조금 봐야 될것 같아. 헐 이거 뭐지? 야, 죄송해 이거 더 뽑아 봐야겠어 이둘중 하나인데? 어 시간을 너무 끌었다 시간을 너무 끌어서 어아 생각도 적당히 했어야지 아. 생각도 적당히 했어야지 이거 뭐, 뭐지? 그러니까 사랑은 타이밍이야 사랑은 타이밍이에요 어디 봅시다. 아, 그렇게 믿었는데, 그니까, 여러분이 그 파랑새를 갖다가 믿었어요. 네가네가뭐 어디 가겠어? 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지금 그 상대방 그 분한테 새로운 사람이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그치, 생각이 너무 길었어. 그 뭐지, 그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도 화해나 이런 것에 손을 내미는 것도 시기가 있는 거야. 너무 자존, 자기 자 자존심 세우고 뭐하고 저렇게 하다가 응 상대방한테 사람이 생겼네요. 응. 그렇게 됐네?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타이밍. 음, 머리가 아니야. 뭐 이제 와서 이제 와서 그럼 뭐 지금 지금 지금 이 여러분 성격에는 여러분 성격에는 지금 성격이 막 그렇게 막 저기한 성격이 아니야. 그냥 혼자서 앉아서 낑낑 매는 타입이야. 낑낑 매고 그냥 속 시원하게 뭔가를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힘들어요. 여러분 곁에 있으면 차라리 시원하게 말을 하면 좋은데 그 분위기로 죽이는 거 있잖아요 음. 혼자서 잠수 타고 그러니까 잠수도 그거지 자기야 나 저기 뭐야 내일 시간 돼? 나, 나랑 어디 갈까? 그러면은 대답 안 하는 거야 자기야 그러면 또 대답 안해 자기야 그러면 그러기만 나 바쁘니까 방해하지 마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음. 그러고서 자기가 이제 좋을 때는 자기야 자기야 놀자 이러면서 자기가 전화하고 밤새 잠못 자게 괴롭히고 그러는 거예요. 음. 음. 왜냐하면 좀이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어그 뭐지? 정신적으로 살짝 그런 게 있어. 음. 외로움을 많이 타. 불안감이 있어요. 음.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 그, 그러면서도 그 자기를 귀찮게 하는 건또 싫어. 어. 그래서 상대방이 이, 이렇게 이막 어, 뭐지 종잡을 수 없는 성격이지 그렇다고 차라리 속 시원하게 말을 하면 그래 알았어 이렇게 되는데 속 시원하게 말도 안해 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어, 말이 없어.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 그러면 또은 가만히 내버려 둬야 돼. 그럼 그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여러분들의 파랑새가 마음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네 속을 알 길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음, 여러분이 힘들게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해. 왜? 이 사람은 자기 감정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음. 2번 카드는 죄송해요. 패폭해서. 음. 만약에 2번 카드를 뽑으신 분이 여성이라면 여러분들의 남성분이 그렇다는 거고 이걸 뽑으신 분이 남성분이라면 여러분들의 성격이 이래서 여러분들의 파랑새를 슬프게 했다는 거 힘들게 했다는 걸같다 모르는 거지 음. 그래갖고 이게 너무 끌었어 너무 생각을 오래 했어 근데 이게 그래요. 생각을 오래 해도 이 사이가 좋을 좋을 때 오래 하면 은 괜찮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 이렇게 힘들게 해놓고서 이건 헤어진 것도 아니고 만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연인이 있는 거지 연인이 없는 거지 그것조차도 헷갈려.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와서 이 결과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하고 써요. 음, 진짜 패폭해서 죄송해요. 올가을에 사랑은 힘들겠네. 음, 뿌린 대로 거둔 거밖에안돼 이거는. 이제 와서 달려가 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음.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고 소가 아이고 땡같아 할줄 아세요? 아니야. 그 소는 누가 이미 끌고 갔어. 음. 외양간 그거 진, 고칠 거면 진정히 고쳤어야지. 음. 소는 도망갔고 음. 찾으러 뛰쳐나갔는데 언놈이 벌써 끌고 가서 발자국조차 찾아볼 수가 없네? 응 음. 그렇게 된 거예요. 아이번엔 패폭이어서 정말 죄송해요. 음, 음 여러분들의 마음은 음떠 그거야 떠난 다음에 소중함을 알았다 그래야 되나 딱그 케이스예요. 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자,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할게요. 음, 자, 여러분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요. 팩폭 소리. 빠이. 네, 3번 카드 반지를 뽑으신 분. 음,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음 카드상으로는 카드상으로는 나쁘지 않네요 음, 나쁘지 않네요 카드상으로는 어디 봅시다 어, 처음부터 단점 짓기 힘들고 어디 봅시다 그녀는 10점 만점에 10점인가요? 음. 10점 만점에 10점, 이건가요? 생각이 많어. 음. 무슨 자랑을 많이 할까? <웃음> 제가 왜 웃을게요? 어. 아. 이거는 어, 어디, 어디 놀러 가갖고 꽂혔나 본데? 그런 거 같아요. 어. 놀러 가서 꽂혔어. 근데, 아, 왜? 저기 뭐 첫눈에 반한 거 첫눈에 반했는데 왜 꽂혔어요 너무 매력있잖아 나에 비해서 나 자신에 비해서 상대방이 너무 멋있었던 거야 안될 사람을 좋아했었나봐요 음 바로 안됐네 응? 바로 안됐어요. 어, 그런거지. 나도 나름대로 잘나가는데. 어, 나도 나름대로 잘나가. 근데 안됐어. 음, 뭐가 뭐, 문제일까? 어디 봅시다. 아저해야겠다 어, 잠깐만. 자동이 기다려봐요. 친구들하고 어제 유흥업소 같은 데 있잖아요. 클럽이 될 수도 있고, 호프집이 될 수도 있고, 음, 술한잔 하러 갈 수도 있고. 음. 거기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거지. 음, 그니까 일일이 아니야, 일일이 아니야, 일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여자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여자가 되게 매력 있는 여자야. 성격도 화끈하고, 뭐 저기 뭐 친화력도 좋고. 음 그래서 친구하고 같이 이제 술자리를 하다가 여자를 뺏긴 것같아와 <웃음> 이거 뚜껑 열리는데 어처구니없네 그래서 바로 데스가 나온 것 같아요 데뷔 그러니까 반했어 첫눈에 반했어 나를 첫눈에 어, 반하게 만든 그 사람이 그래서 나는 그냥 그. 그러니까 이, 이, 이,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성격이 되게 유쾌해. 음, 되게 유쾌해요. 너무 만족했어. 자기가 첫눈에 반한 여자하고, 본인은 1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 그치? 그잖아요. 자면 1일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어, 어떤 사람은 손만 잡아도 1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면, 어느, 어떤 사람은 1년을 자도 1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그 1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일의 기준은. 음. 1일, 1일의 기준은 그거지. 나는 너하고 포, forever 가고 싶어. 그러면 손만 잡아도 1인 거고, 어. 나는 너하고 forever 갈 시간, 아니, 생각이 없어. 그러면은 1년을 자도 이들이 아는 거예요. 음. 그, 그 개념이야. 어, 1일의 개념은. 음. 그래서 어어 어, 여러분들이 그래도 착하네, 어, 착하네, 착하네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안개도 그렇고 절단났고 절단났다고 봐야지. 어, 절단났고. 음. 음.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이게 내용이 왜 이렇게 나오지? 싸웠어, 또? 음, 싸웠다고 나와요. 그 제가 전에 음, 아 내가 뭐 이렇게 케이스가 많아 그 어떤 남자가 음, 한국에 가서 이제 이민사에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좀 뭐랄까 이 사람이 성격이 좀 그래. 그러니까 주변에서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해. 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결혼할 방법이 없으니까 한국에서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어 여러분들. 근데 잘 데리고 왔더라고. 여자가 참하고 이쁘고. 키도 한163 정도 되고 생머리에다가 스트레이트로 해가지고 참 예뻐요. 어 이렇게 다나한 매력이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왔어. 음 데리고 왔는데 어. 한몇 달쯤 흘렀을까? 갑자기 이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어, 아, 왜, 왜, 왜 헤어졌지? 사람, 그런 거 되게 궁금하잖아. 이제 신혼인데. 알고 봤더니, 이 여자랑, 이 남자의 친구랑, 그, 딱, 간통 현장을 들킨 거야. 간통 현장을 들킨 것까지도, 어, 진짜, 뚜껑 열리는 판인데, 도려, 이, 그, 이, 간통남이, 간통남이 친, 친구였어요. 친한 친구였어요. 근데 오히려 얘를 팬 거야. 어, 폈어요? 뭐 이런 무슨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대? 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 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 여기 보니까 싸웠어. 뭐 이런 거지 같은 경우 아니 미안하다 잘못했다 뭐 이렇게 이것도 아니라 오히려 적반하장이 된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도 여러분이 순수순수했던 사람 같대요 순수해 가지고 그냥 이 관계를 어, 내려놓고 어, 맞아요 어, 어, 내려놓고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맞아요. 이 관계를 내려놓은 것 같아. 음. 왜냐면 택해야 됐어요. 어, 어쩔 수 없잖아. 이 관계를 내려놓은 것 같아요. 음. 왜냐면 하 이게, 이 소문이라는 게 참, 그 상, 이 남녀 관계에서 이 상처라는 게 그렇잖아요 상처도 아픈데 이 소문이 자꾸 나게 되면 음안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처결한 것 같아요 소문나기 전에 그래도 소문은 약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음, 완전히 소문을 피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여러, 여러분이 지금 슬럼프에 빠져있다 라고 나와요 음, 슬럼프에 빠져있다 이럴 어떡하지? 이미 빠져있나요? 슬럼프에? 트리소드가 어. 나왔네 결국은 왜냐면 이 일이 사람이 그래 큰일이 벌어지면 그때 그 감정은 잘 몰라 일단 그게 지나가고 나서야 슬픔 슬픔은 그 다음에 와요 이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이 당황해요 어, 그래서 술만 술 마시면 필름이 끊기는 게 아니라 어, 술 마시면 필름이 끊기는 게 아니라 술안 마셔도 이런 경우에는 필름이 끊겨요 어떻게 할지 몰라 그리고 개 중에는 술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술 마시다가 친구하고 여, 내 여자하고 잔 케이스도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음, 음, 그런 케이스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그 이게 흔치 않는 경험이잖아요 어, 흔치 않는 경험이기 때문에 당황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 어, 경험 부족이지 경험 부족 이런 경우 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어쩔 어, 어떻게 할지 몰랐다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서 좀 음, 다툼도 있고 관계 다 엎어지고 뭐 이제 자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 뭐 언제까지 싸워 음, 그러니까 이제 딱 결정을 내리고 지금 혼자서 음,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카드는 알려주네요. 음. 이 카드, 그니까 이 주제로 이걸 뽑아주신 분들은, 어, 새로운 뉴패가 올까. 그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죠? 어, 이미 이 사건이 벌어져갖고 꾸겨져 계신 분이 있지 않나 싶어. 뉴패가 올까요? 아, 나 이걸, 이걸 갖다가 참 보기가 그런 게또 뉴패가 온단 말안 나오면 나 속상하잖아. 여러분들한테 좌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더 뽑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그렇잖아요? <웃음> 헐. 이 관계 완전 쭉 났다고 나오네? 어. 다시 새로운 여정에, 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어.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훌훌 털어버리는 것 같네 훌훌 어. 털어버리고 어. 그냥 자기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있다 어. 음, 그러면서도 그 여자가 여러분이 놓친 그 여자가 친구한테 뺏긴 여자겠지? 그 여자가 여러분의 이상형일 수 있어요 음, 난 그렇게 보여 왜냐면그 여자의 매력에 그냥 도취돼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 음. 훌훌 털어버리긴 했어도 그 여자에 대한 그리움까지는 완전히 지어내지 못한 것 같고요 이그 여자의 그리움이 계속 지속이 된다 어. 계속 지속이 된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 않지 어. 훌훌 털어내려고 했으나 어. 상처는 음, 계속 남아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음, 본인도 어떻게 애를 쓰고 있네 음,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음, 빨리 벗어나고 싶나 보다 빨리 어, 빨리 나이 상황에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음 잠깐만요. 아씨, 더 이상 뽑으면 안될것 같은데, 어더 이상 뽑으면 안될것 같아요. 당분간은 없다. 음, 당분간은 어,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냥 이 시간을 갖다가. 그냥 흘려보내세요. 어, 흘려보내시고 그냥 뭐뭐 뭐, 게임 게임 하시든지 어, 책을 보시든지 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이이이 이, 이 번잡한 이 마음을 일단은 본 자체도 털어내려고 되게 애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 이, 아 그런 거지. 그래 나도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자. 그래 결심했어. 나도 좀 이기적이 되자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게 아닌가. 어. 그런 것 같아요. 좀더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어 이제 더 이상 바보처럼 순진했던 나는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렇게 각오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또그럴라고 노력을 하고 사람을 어떤 상처에 부딪히면요. 은 그걸 상처를 갖다가 발판으로 해서 좀더 어,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지금 이 여러분들이 그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자. 아, 3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다면 좋아요 구독 꼭! 여러분 감사해요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요 우리 네 여러분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 시작해 볼게요 음 단호한 결정이 필요한가요? 음, 단호하게 결정을 했지만 뭔가 뜻이 안돼? 어, 지쳤어요? 음. 원래 그런 겁니다 인생이 인생이 그런거예요좀재밌으신분 음. 음. <웃음> 아닌가 이분? 어디 봅시다 어. 재밌어서, 재밌는 어재밌 분이라 이런 컵이 나왔는지 아니면 그냥 가벼운 마음이라 이런 마음이 나온 건지 어, 한번 봅시다 음, 여러분들이 그 뭐지 와 갑자기 물어봐줬는데 갑 갑자기 그 뭐지 숙청의 칼을 여러분이 빼드셨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빼들었나? 음. 살생검을 빼들었는데 어. 음. 여러분이 여러분인가 상대방인가 여러분이 빼들고서 이렇게 아 여러분이 빼들고 어. 이제. 갑자기 다 숙청을 해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 맞아 친구 친구들하고 야야야 야, 야, 땡땡아 나, 와 혜미야 나와, 어, 나와. 철수야 나와. 그런데도 아 됐어, 아그 생각 없어. 너희들끼리 가서 먹어. 야 한잔 하자. 어. 야 걔네들은 잊어 뭐 이런 거지. 걔네들은 잊어. 아걔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피곤해. 잠도 못 자고 피곤해. 그냥 나 혼자 있을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나오라 그래도 안 나가고 그냥 지친 거야. 의욕이 없다? 어, 하기 싫다? 뭐 이런 거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음. 음. 그리고 뭔가 어, 그냥 골똘히 뭔가 하나를 마음속에 쥐고서 있는 거야. 어, 사랑의 상처. 음. 사랑의 상처 어 여기 상처가 너무 많네 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여러, 어, 여러분들이 빼들고 싶어서 빼든 칼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칼을 빼들었던게 아닌가 그렇게 저기에요 음아 요거 요거 냄새 나네 어 냄새 나네 냄새나는데 그치 여러분이 아 그러니까 야 걔네들 잊어 어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친구한테 내 사람을 뺏긴 느낌이 나네 음 맞아요 음. 상처를 어마무시하게 입었다 음. 내 여자가 어, 내 여자가 쌍욕을 먹으면서 또딴 놈하고 갔다라는 게 나와 어. 그러니까 내 남자가 쌍욕을 먹으면서 딴 년에게 갔다 이런 말도 되고 내 남자가 쌍욕을 먹으면서 딴, 여, 어, 딴 여자와 갔다 어, 둘이 간것 같은데 근데 둘이 갔는데 왜 이제 쌍욕을 먹냐 생각을 해봐요 어, 실컷 나하고 사귀고 있다가 내 친구하고 눈 맞아 갔는데 그럼 쌍욕 먹지 당연히 어, 그런 거예요 지금 바들바들 떠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 바들바들 떠는데, 이 이게 그래, 이이여러분이이 여자에 대한 그 사랑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음. 여자라 그렇게 그러니까 꼭 이게 이거는 남자 카드 같아. 근데 만약 여성분이 이걸 뽑았다 그러면은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이 1도안 변한 것 같아요. 음. 일도 안 변한 것 같고 어 미워 죽도록 미워 근데 그랬잖아요 미움은 사랑 속에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게 했기 때문에 미운 거야 너무 너무 미워 죽겠어 미워 죽겠어 그러면서도 너무 너무 보고 싶어 죽겠어 이런 거예요 음아음 어. 싸우기도 많이 싸웠네.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끊임없이 싸웠네. 뭐지? 끊임없이 싸운 거예요. 이게 음. 싸우다 싸우다 지친 거야. 진짜 어지간하면은 그, 그 스탑해도 될걸같다가 계속 싸웠어요. 음. 여러분이 그랬던 것 같아 어. 왜냐면 너무 사랑했거든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미우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도망가 버린 거지 <웃음> 그런 거예요 어. 어쩌면 이두 이, 이 사람이 이사를 딴 동네 땅동네로 떴거나 나를 피한다거나 어. 내가 너무 그러니까 어. 그만하라 그래도 내가 막 계속 어 니네들이 말야 그러고도 잘살줄 알아 막 이러는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그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공존한 거지 너무 너무 미워 죽겠어서 너무 너무 사랑해서 어, 그래도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하면 나를 갖다 돌아봐 줄까 봐 그냥 뭐지 그러니까 뭐지 그거 그거 그거 잖아요 성숙하지 못한 사랑의 자생 거지. 음. 얘네 둘이, 얘네 들이 나빴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 어. 친, 어떻게 친구가 그럴 수 있어? 어. 그런데 내가 너무 지나치니까, 내가 너무 지나치니까 오히려 나한테 사람들이 너 미절이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적당했었어야 했는데 적당히를 몰랐다. 어. 적당히를 몰랐다. 어. 그니까 뭐든지 응. 이거는 내가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가 된 꼴이 된 거예요. 처음은 내가 피해를 입었지만 응. 근데 적당선에서 마무리졌으면 아름답게 나는 피해자로 남을 수 있었는데 내가 그냥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내가 막 말지라고 다녔던 거야. 저저저 저, 저 연놈이 응 나를 갖다가 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또 걔네들한테 가가지고도 네가 그러고도 잘살줄 알아. 어쩌고저쩌고 응이개삐리리야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 이러다 보니까 이 여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음. 친구들이, 야, 혜미야, 아니면, 아니, 여게이 아니, 사람이 남자라면, 야, 초수야, 나와, 나와. 야, 너도 적당히 좀 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얘 그거, 그, 렇게 얘기하니까, 너, 그, 그것조차도, 아이, 싫어, 됐어, 나 혼자 집에 있을래. 이렇게 된 거예요. 응. 음. 왜 나가봤자 좋은 소리 못 듣거든. 어차피 딱 보니까 걔네들은 안 헤어질 것 같아. 그니까, 러너 혼자만 힘든 거야.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주는데도, 이게 귀에 안 들려. 응. 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 한 템포 쉬어가세요 한 템포 음. 이럴 때는 한 템포 쉬어가는 방, 방법밖에 없어 이두 사람을 마음에서 지어내지 않는데 음. 예, 마음에서 지어내지 않은 방법 지어내지 않은 방법이 없어 음. 뭐 어디서 뭐 저기 막 뭐. 돈좀 그 저기 화, 화 저기 막화 김에 서방질 한다고 화 김에 술 마시고 돈 이렇게 막뭐 써가지고 술 깨고 나서 내가 미쳤지 하지 마시고 음. 그런 상황 그런 그 그런 상황도 될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음, 돈 쓰는 거 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안해 음, 굉장히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그냥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황이 나를 갖다가 애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냥 안 되니까 뗐써서라도 어, 갖고 싶은, 뗐써서라도 뽀사 어, 버리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음. 근데 그러한 행동은 나한테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일단은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내 감정부터 추스려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음, 선생님 나빠요. 막 이래 그런데 그럼 어떡하냐고. 어? 뭐 내가 걔네들 멱살 잡고 끌어다 하나? 야 너희들 일로 와봐. 얘한테 와. 뭐 이, 이거 돼? 응? 얘한테 저래. 사죄. 이렇게 할수 있어. 그거 아니잖아. 사죄하란다고 하나? 응? 요즘에 뭐 엄마 아빠 말도 안 듣는데 나 생판 모르는 남의 말을 누가 듣겠어요? 응. 그 정군나서 도망간 것들. 그 누구 말을 듣겠냐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봤자 내 손해야. 내 손에지. 어. 자, 저기 막 감정이 어, 이 올가을에 사랑은 조금 끔 힘들 것 같네. 이거 어떡하지? 음. 좀한 템포 쉬어가면서 자기 몸도 조금 추스려요. 어, 이게 이이 상황이 되면 분명히 스트레스로 몸도 안 좋지. 이거는 이제 추리를 해 보는 거야. 상황이 이 정도로 갔다면 몸도 당연히 힘들 것이다. 쉬고 음, 맛있는 거 먹고 TV도 보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떤가 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4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더 좋은 내용으로 우리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 마지막 5번 카드 아목 아픕니다 열변을 토하느라고 응. 자 예쁜 복주머니 응. 복 많이 받으세요 어디 봅시다 5번 카드 음. 와이 가장 힘든 쪽에 나왔는데 와 이건 전형적인 집착의 카드예요. 음. 왜 이게 사랑을 할 거예요. 왜제 카드가 이렇게 많이 나왔지? 거의 반 이상이 제외네. 제외가 아니라 과거의 사람. 음, 과거에 두고 온 거예요. 음. 이거는 어... 누구의 잘못이냐 어, 누구의 잘못이냐 문제는 떠나올 때는 내가 얘를 갖다가 이 정도로 사랑할 줄은 몰랐다 라는 뉘앙스가 확 풍기는데 음 어디 봅시다 와또 나왔어. 이걸 어쩌지? 이게 떠난 게어 아직까지 대화를 나누고 계시나봐요? 이게 뭐야? 이거 왜왜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조금 더 뽑아봅시다. 이건 좀 케이스가 희한한데 케이스가 이런데? 예. 음 뭔가 지속적으로 어 그리워하는 느낌도 나고 어 이게 뭐지? 제발 이유 좀 알려주세요. 이유 좀 이유 이유 이유 음. 음. 잠깐만요. 미안 미안 미안. 이 카드가 이렇게 뒤죽박죽인 거 봐가지고 이 스토리가 이거. 죄송해요. 카드가. 아. 음. 이게, 어, 둘중 하나는 떠났다라고 봐요. 아니면 롱디라든가. 어, 롱디나 아니면 떠났다. 어. 어, 아니면 멀리 갈 계획을 하고 있다, 아니면 부서 이동을 했다거나, 어, 어디로, 어, 어디로, 어, 출장을 갔다거나, 뭐, 이런 거예요. 어, 거기서, 어, 거기서, 음, 거, 그, 이제 그, 거기서 저걸 만난 거지. 어, 금단의, 금단의 열매, 어, 그런 거, 어, 그런 거예요. 어, 먹으면 안 되는 거, 어, 중독이 돼버린 거지. 어. 그니까 내가 거기서 그런 거예요. 겪어보지 못한 것을 갖다가 겪었다. 어, 내 생에 처음으로 어 겪어보지 못할 일을 겪었다라고 알려줘요. 음, 정말로 어. 그래서 그 생각이 멈추지가 않아. 어. 그그그 그, 그 겪어보지 못할 게 겪었다는 거 이거는요. 굉장히 섹슈얼적인 거예요. 굉장한 여자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음, 남자라면 그니까 남자라면 굉장한 굉장한 여자를 만난 거고 여자라면 굉장한 남자를 만난 거야. 음, 잊을 수가 없는 어, 그런 거예요. 어, 그래서 자꾸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야. 생각이.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까?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어. 음. 근데 그 사람하고는 될래야 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 항상 금단에, 그에서 금단이라그랬잖아 금단 금단이 뭐예요? 가정에 있는 사람이 금단이지 어. 가정에 있는 사람이 금단이에요 음. 금단의 열매의 맛을 봤는데 그게 잊을 수가 없었다 라고 나와요 음. 맞아 어. 너무너무 만족했다라고 어, 나오고 잊을 수가 없다라고 나와 어. 그래서 지금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사랑했었다 어. 짧은 시간이지만 사랑했었지만 사, 사랑했지만 이 관계는 안 되는 것이다. 어, 이 관계는 안 된다. 왜? 그 사람은, 어, 가정이 있다. 음. 맞아요. 어, 그 사람은 가정이 있고, 음, 나, 나에게 십을 다줄수 없어. 음, 내가 원하는 거다줄수 없어, 이 사람은. 나 여기서 뽑을 때 헷갈렸어 이게 이게 뭔 내용인지 어. 맞아요 어. 맞아. 이거는 안되는 사랑이에요 어. 이건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어. 계속 끝났다고 나와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 이상우의 한여름밤의 꿈 같은 어. 꿈이에요 이거는 어. 여러분이 그 선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그 짧은 그 만남을 가졌을 때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잘알 알지 못했을 거예요. 어, 알지 못하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의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갖고 접고 나왔는데 도저히 이 꿈을 잊을 수가 없더라 라는 카드가 5번 내용이에요. 이거는 되게 짧았어. <웃음> 아, 황홀해. 아, 진짜 어, 누구나 다 꿈꿔보는 사랑을 한번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이런 거는 진짜 평생에 한번 잊기도 힘든 일이야. 음, 잊기도 힘든 일이에요. 지금 여기 데빌이 두 개나 나오고 막 그랬어. 음. 반복적으로 떴다는 건 그만큼 자극적이었다는 거예요. 내 말초신경 하나하나가 다 곤두섰다. 어, 그 정도로 황홀했다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그냥 아 어, 이쯤에서 돌아가야 돼. 어, 이쯤에서 돌아가려 해. 딱 그거예요. 음,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봐요. 여러분 안녕. Bye.